<웃음> 돌파 도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투에서 저와 똑같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 제이크라는 캐릭터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제이크라는 캐릭터로 만들 예정인데, 우선, 저의, 보이션은 <웃음> 약간 슈팅가드보다 조얼가드 약간 포인트까지도 아니고 슈팅가드도 아닌, 약간 듀얼가드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나를 좀 닮았어. <웃음> 음, 오, 일단은, 그냥 673, 난 똑같네. 173 저도 그냥 키가 173이거든요 이뭔 개소리야! 똑같고 약간 얼굴은 약간 내가 제가 좀 농구할 때는 좀 화나있어 좀 빡시게 약간 이렇게 해서 표정은 약간 화나무로 하면 되나? 좋아 드라마 닮았죠? 약간 눈도 크고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 밸런스야 파워야 민첩형 아 내가 약간 파워도 있고 민첩성도 있는데 뭐가..뭐가 맞는 뭐가 것 같아요? 파워보다 문제 살고 이름은? 핫준혁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만들고 세부문치는 안에서 전해야 돼요 안에서 일단은 듀얼가드 제이크를 만들었고 보상을 다 받고 이렇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캐릭터 정보 들어가서 능력치를 찍어야 돼요 능력치를 찍어야 되는데 우선 일단 한주자가면 빠른 속도지? 일단 이속을 다 찍도록 할게요 이속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정슛을좀 연습해서 한정슛, 이 정도 그 다음 스틸 또한주자가면 수비하죠 수비를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다 찍고 아, 근데 또뭘 찍어야 되나? 보통 또뭘 찍죠? 원거리래. 저또 레이어부터 기가 막혀요 했어, 레이어부터. 그 다음에 미들슛. 두 칸. 그 다음에 땅땅하거든요, 좀. 몸싸움. 한네 칸. 약간 효율적으로 썼죠? 이제 저의 능력치 이렇고 그 다음에 이 플사이트에서 능력치를 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중요하거든요 카드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카드는 이 금빛날개 모자 멋진데 능력치 있어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치 변경 프리미엄 셔플이 야 100장 있죠 1 0장씩 될게요 분맥 그래서 이거를 한 개 돼요. 아, 100개 야돼요 잠긴꽃 1번 1 0개 이렇게 좋았어 여기서 제가 돌파가 되게 빠르잖아요 바로 이 돌속을 잠가야지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녹아져요 녹아라서 보통 제 공격에서 가장 좋은 능력치가 뭐 있지? 돌속 이동속도 이동속도는 약간 수비에서 나오는 거아 돌.. 돌파 속도 돌파 속도 돌파 속도 3줄 나오면 제일 짱이거든? 아. 일단, 첫 번째 카드. 샥! 뭐야? 네, 좋은, 좋은 건가? 좋은 거 같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일단 할래요. 오케이. 일단은, 이건 좀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놔두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수비를 한번 돌려볼게요. 나 이거 치는 일반 이동속도 증가 나왔죠? 이제 이거를 수비해서 프리미엄 장롱권에 서서 일반 이동속딸잠구고 아아 좀 애매해 나랑 안맞아 아 이것도 나랑 안맞아 아. 블랙은 아니거든요 원래 여기서 약간 듀얼같은 블랙위치가 좋아야되지만 나랑 안맞아 치의 속도랑 일반 이도 속도가... 있어. 아, 맞 일단은 일반 이도 속도가... 2주 정도 비싸대요. 안 돼, 치의 속도... 애매한데... 안 돼, 내일 큰 조각 카운들 이게저 타! 나이 아니야 이번 키 이거 좋다 0이거키도 없기 때문에. 삼점주성키 때문에. 100도 키때문도좋 때문에. 때문에. 100도 그렇게. 에 100도 키때게에 100도 키 때문에. 100도 키 아, 에 100도 일단은 한번 공격부터 다시 돌려볼게요. 미드의식 미대의치, 능력치는 좀 저에게 좀 불필요하니까 제가 원래 미드수잘안 써거든요. 돌파속도! 땡! 될거 음. 아니야? 뭐 이정도잘 좋아요. 좋았어. 돌파속도 두 줄, 한줄 정도 성공률 한 줄. 딱, 딱 좋고. 아, 제가 맞아요. 사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돌파속도를 조금. 익스트. 엄청 잘 익스트. 제발! 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제,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아껴두고.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약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3점 주성 공률 한, 한, 칸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돌파 속도 4줄에, 일반 이동 속도. 약간, 스틸. 제가 스틸이랑 속도가 빠르니까, 괜찮았죠? 좋았어. 이제 저의 능력치거든요? 근데 저의 능력치는, 조금 완성된 것 같아요. 스킬도 굉장히 중요요 다음에, 무제한, 이 사야 되죠? 다 사야죠? 나사야죠. 오케이, 좋았어. 스키 잡아서. 일단 직접 패스. 이게 선수한테 딱 빈찬스 준 선수에게 딱줄수 있는 거고. 일단 퀵 점퍼. 그다음에 돌파 페이크. 네. 슈팅패스 껴야되고 엘리한 번씩 엘6 껴야되고 그 다음에 더블크런치 자 플로토는 또 안써요 플로토는 제가 또 안좋기 때문에 플로토가 감이 없어 그 다음에 킬패스 제가 또 킬패스 기억 없지 않습니까? 아 투패스 아, 이렇게 하고 점프 슈중 패스이안 다이비캐치 필요할 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필요한 스킬이 많지? 더블크런치 한 어느정도 저랑 스타일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게 스피무브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 비싸긴 인스피무브가 듀얼까지는 없네요 약간 프사스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저 듀얼까지도 스피무브 숙중패스 <웃음> 거리 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저의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좋았어 이름은핫준형 약간 저랑 비슷하죠? 캐릭터도 약간 그리고 저 아데도 약간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농구화도 저는 간지인 농구화만 딱 신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트 정보 들어가면 능력치. 여기 보시면를 네, 했고 그다음에 카드는 금빛 날개 모자를 사용했고 미들슛 이동 속도 3점슛 그다음에 드롭파 속도가 4줄 그다음에 3점슛 성공률 그다음에 스틸 능력치. 일반 이동 속도 온 걸리네요. 가는 거리 이렇게 해서 좋았어. 저희는 그..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잘못 한번 해, 하려고 들어가 볼까요? 어 형! 아! 어, 블락! 블락 능력치가 낮아! 하지만.. 괜찮아. 나는 한중력이기 때문에.. 좋았어! 기린! 과연 한중력과 능력치를 똑같이 했을 때이 풀스타일 에서의 한중력의 영향력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약간 <웃음> 형스틸이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점프. 야야야야가 어? 이게 어. 네, 네, 네, 네. 뭐지? 이스. 다시. 경어 음. 이거 몰랐지? 포이 다시, 가비. 어, 나이스. 벌써 오, 오. 1어 이스트. I 기 t k n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점 t k n o d I don't o w 경기 졌어. 이서. 사로어 나이스. 헤이. 다시. 그렇지. <웃음> 넓은 시야. 봤죠? 상대 센터를 골 끌어들이고. 준 패스. 졌어. 다시 다시 <웃음> 다이조, 다시 다시 다시. 그렇지. 2, 3, 1. 1. 어, 미안. 1. 미안해. 1. 나이스. 2, 나이스. 2, 3. 나이스. 나스 집이요 지금. 킹기. 어, 편만 난다. 경이 다시. 클레스. 캐스터이저 아이. 스이스 플레이. 우리 팀 좋아. 제 맞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기. 인생. 나이스 씨. 가비. 인생. 인생. 야, 오, 진짜, 블루드 아니 블루드 아요 블루드 아니에요? 블루드 아니에요? 블루드 아니에요? 블에드 아니에요? 블으아더좋았 블루드 아블 아니에요? 블루드 아니에요? 블루블 레스트 쿠패! 응? 거기 있구나. 잖아라라고 잡빠졌네. 그래 줘피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네. 네. 패스! 헤이 이 헤이, 헤이. 오드 좋아, 좋아, 좋아. 레스트. 공이 손에 어테스 다시. 레스크린 스테이크. 다시. 더블 클래치! 아! 아! <웃음> 아, 지금 지금 지금 거의? 한주선수게임을 지배하고 있어요레이스레이스 야! 슈터 진짜. 팅속이 편하게 딱 가슴에 저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짜 진짜. 다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렇짜 더블 까지 나도 이겼어. 오 대기다. 야야야야야야. 출발. 킥패스. 수비. E. E. E. 나이스. E. 나이스. 로패스 e. <K2> e. e. 거의 한 출연 플레이로 딱. E. 거의 이거 뭐. 내가 넘구하는거 해. 간다. 나이스. E. 아, e. 아, e. 센스가. 내가 게 이쪽 아. 비둘 출. 오이나 끝다. 여기로. 이번에 아, 깜짝이야. 됐어, 됐어. 깜이깜이 깜짝이야. 깜이야깜야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 깜짝이야. 깜짝이 좋았어비가자 가비, 가비, 비 가비, 비가아 가비, 좋아 가비, 가 가비, 가비, 가비, 면돼 얘네 이제 나한테 비가거든다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오 가비, 가야 가비, 비 가비, 나이스! <목소리> 좋아! 한정이좋고요 현재. 한 시빌드 <목소리> 아우! 시1득점어이스오케 <목소리> 아, okay. 더블 더블 가야되거든요? <목소리> <바로 바로 목소리> <Ulshy>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첫경기더 더블! 더블! 어이스트로 사장님 패스쇼 괜찮아 괜찮아 까비까비 다했다 다시 좋았어. 아 미안 미안 미안 다시 키바스! 그렇지! 다이스! 딱상대어그스윙맨을막던 수비가 나한테 길게 오니까 못 보는 척하면서 키바스에 끌려줬어요 시간 여유있죠 6점 차1거죠 여기 있게. 여기 있게. 천천히. 천천히. 네이스. 대결. 어, 경깊끝다겠는데 오, 하려고? 네이스. 깜히첫 경기 승리. 쇼! <웃음> 엠비비. 이거 라이프나 동안 새로요. 할 거에서 순간적으로 전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은 어 저의, 저와 똑같은 캐릭터를 생성해서 한번 프리스타일2를 해봤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본인과 스타일이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프리스타일2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다음... <웃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릿!